아침입니다 오늘도 5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걸었습니다 아, 나올 때는 어두워 가지고 안 찍었어요 고프로가 어두우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산솔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좀 쉬고 바게트 빵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오다가 한두번 쉬었는데, 신발까지 풀고 쉬진 않았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앉아있는 그 정도였고, 산소를 가면 한 20분 이상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니까, 경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달은 아직도 밝게 떠있어요. 보이나요? 산소에서한 10분간 쉬고요. 지금 내리 걸어왔습니다. 오늘 산중턱 같은데. 아침 벤치랑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오늘. 다리 좀 욱신거려서 통풍도 시켜주고요. 마사지도 좀 하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길 떠나겠습니다. 러그로노까지 16km 남았어요 금방 갈수 있을 겁니다 방금 오토바이 떼부대가 떼부대? 때부대가 아니라 오토바이 떼가 지나갔어요 오프로드형이에요 요 넘밭은 막 가로지르네요 멋있어요 저는 곧 마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려나 여긴 비하나니다 로그로 로그로노 가기 전까지는 9.2km, 거의 10km입니다. 여기 물도 있고 해가지고 좀 쉬고 있습니다. 점심 겸 바게트 빵이랑 오렌지다 에 먹었고요. 지금 제 아이폰이 충전이 안 돼요. 잭으로는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청소 청소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뭐, 뭐 해도 되게 잘안 되네요. 지금 무선 충전으로만 지금 의지하고 있어 가지고 쉴 때마다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와 가지고 퍼센테지가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40% 이상 될 때까지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비아나 시내거리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인지 바인지 거리상에 벤치 갖다 놓고 마시고 하고 있죠 여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아나에서 하루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그로노에 숙소를 예약을 해놔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저녁되면 분위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래에 물이 없었으면 안 멈추고 계속 올라왔을 건데 그랬죠? 여기서 점심을 먹을겠죠 그러면? 아쉽네요 <웃음> 아, 아쉬움은 뒤로 한채 저는 러그로노를 향해서 한발 쪽, 한발쪽 가겠습니다 여기집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의 그 전원주택지 같은 시공사에서 다지어놓고 분양을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타운하우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아나의 느낌은 옛날 중세 도시 있잖아요 그 느낌을 들게 해요 집 모양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물론 건물이 중세시대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비아나를 빠져 나갑니다 거절 10km는 걸어야 로그로녀가 나옵니다 힘내스 걷도록 할게요 현재 저는 다리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로그로뇨까지 한 3km 좀더 남았는데, 길을 걷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쉴 곳을 찾, 찾으면서 제가 1km를 더걸어던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없어요. 마침 여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벤치는 바라지도 않고 좀 걸터 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 없어요. 일반 길이라 산속이면 있을 건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도 좋은 데 찾았습니다. 시원하고 그늘지고 슬립길에서 한 10m 정도만 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지금 제로로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충전 중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유선 충전이 안 되고 무선 충전으로만 해야 돼서 지금 3% 4% 되고 있는데 최소 25% 정도 이상은 돼야 1시간 이상 버틸 것 같습니다. 숙소도 또 찾아가야 되니까요. 이게 20퍼센트만 되면 일어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간 보낼 수는 없고요. 얼른 가서 씻고, 쉬고 싶네요. 방금 호스텔에 하루 더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냥 미약을 따로 안해도 하루 더 있어도 된다. 그래서 하루 더 있기로 했고요. 등산화를 좀 바꾸려고 해요. 그 지금 중등산화 신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불편해서 경등산화가 있는지 내일 한번 여기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이쪽이 있다고 하니까요. 음, 상점 돌아다니다. 다이소 같은 데를 들어왔어요 뭐 살건 따로 없지만 구경 좀해 보겠습니다 신발 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샌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는 좀 불편한게 좀 있어서 아... 이거 있면 좋겠는데? 에이씨, 이거 이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어요 식으로 된 거는 제가 불편해서 안 되고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살 필요 없으니까. 어, 속옷도 있네. 속옷, 어, 어이 있는 듯고요. 뭐또 어, 있어. 다이소치고는 많은 걸 팝니다. 아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구경 잘했습니다. 다른 데를 또 구경하러 가볼게요.